저쌤 사진 찍으셔도 돼요 저도 찍은데요? 그럼요 저, 저 지금 아, 잠깐 구독자. 쉬는 시간이니까 지금 저 독사TV 지금. 구독자예요 아 진짜? 네, 저 진짜 일기라고다봤어요 인사하고 어? 최근에 웃는 것 같았는데? 진드기? 근데 네. 네. 이거, 이거 안해주면다 같이 좋습니다 어 어떻게? 네. <웃음> 게뭐 제대로 된작 아. 뭐 해야겠는데? 되저주팬이에요 어우 좋습니다 사진 주세요 찍어드릴게요 <웃음> 저 이거 애들안펼지않 아니에요? 네 어디. 애기 이름 뭐예요? 뭐, 뭐야 애기 <웃음>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더 찍을게요. 뭐야, 거기 봐. 하나, 둘, 셋. 하나, 감사합니다. <웃음> 애들, 애들 다찾고 이쁘네요, 진짜. 보세요, 막. 구독자와의 만남인데 이거. 독설 TV로 켜. 감사합니다. 더 <웃음> <또> 열심히 해야 돼. 독설 TV. 좋은 점? 독설TV? 약간, 제가 애들 데리고 병원을 많이 가는데,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좀 어려운 음.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좀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독설TV에게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음. 바라는 거? 바라는 거? 지금도 너무 좋은데. 아, 그래요? 네. 아직, 아직. 설쌤, 그러니까 혈쌤, 그럼 설쌤에게 응원합니다. 어,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계시니까, 네. 저희 아이들의 행복에 의해서 좀더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얼굴 깜떡같이 나오는 거아잘잘 나요. 요 예쁘게 나오세요 아이 어, 진짜 저 완전 팬이거든요 진짜 너, 너무 진짜 아 이게 대응, 너무 저 대흥분 했잖아요 완전 아, 이 예뻐라 안녕 얘는 어, 이름 뭐예요? 얘는 달콩이 달콩? 네저 음... 음... 토들이... 그래서 어... 선생님이 칭찬할 때 옳지 하잖아요 음... 저 칭찬은 용어가 옳지예요. 음. 그것도 못 배워가지고 아 잘해요? 배운 대로 했더니? 시간은 좀걸리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음. 얘네 이런 애들이 강아지 사이트랑 좋고 잘 진짜 황금인 엄청 열심히 분다고 <웃음> 복솔 왕팬이시네 어, 저 완전 <웃음> 저 식탁영우가 옳지니 어, <웃음> 근데 왜불러도 안올까요? 제가 지금 한여기서 30초로 부는것 같아요 원래 우리 <웃음>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아무리 불러면 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웃음> 네, 네, 네, 네. 띄워 주심하세요그 네. 재밌는 게있으면 뭐 엄마가 불여달안요 여기 너무 재밌잖아요. 엄청 모았는데 안 와가지고 민망했어요. 이런 데서는 그냥 놀게 해주세요. 이기는 이번에... 게... 맞아요. 이기는 네. 맞아요. 아유, 근데 왼쪽은 조금 더안돼지 왼쪽은 이기보단 좀더 진행될 것 같고, 오른쪽은 지금 당장 막, 어, 이것 때문에 수술해야겠다는 아닌데, 왼쪽은 근데, 조금 안돼 근데 할 거면 양쪽 다, 아, 그쵸? <웃음> 그쵸. 만약에, 둘다 2기였으면 더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왼쪽은 조금 2기 넘어가는 것 같아서 수술을 한다면 선생님이랑 상의해봐서 양쪽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뛰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서요 호텔을 할수 있어요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얘네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인 것 같아요 네. 사회성이 너무 좋죠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거 같아요 방금 보호자님한테 그거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데서 노는 게 얘네들 정신 건강에 들을 중요해요더 익숙해져서 좀 유효하더라고요 엄청 부리죠? 맨날 생드책하는데저 음. 하루에 한두 번씩 노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 오는 거라 완전 잘 그래. 운동 강도도 여기서 노는 게 세대 구독자와의 만남, 아,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아, <웃음> 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겁게보세요 네. 네. <웃음> <웃음> 앉아. 앉아.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넷려 엎드려, 어드려 엎드려, 엎드기 엎드려, 엎드려, 엎드이엎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강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견 왜가 없는 것 같은데요 키우는 이유는 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 때문에 살고 얘네 때문에 웃고 얘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냥 이때는 이아는이유가이유는없같는이같는이가가 이때는 이죠는이탈는탈때그 이때는 이때이 예쁘다 응.